그래서 오늘은 연습할게. 여기에 구웠다가 앞으로 쭉 나가면 하트가 되는 거. 좀 크지. 네. 얘를 보면 이렇게 되고. 네. 얘를 보면 아, 아까. 아, 예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님. 음. 구독자분이 황금올리브 음. 순살 반 마리를 시켰는데 음. 닭다리살을 하나도 못 받으셨대요. 아, 어, 진짜? <웃음> <웃음> 원래 황홀순살이 근데 닭다리살이 있나? <웃음> 황홀순살을 만든 이유가 닭가슴살 재고 정리하려고 음. 만든 메뉴다. 그런 소문을 들었던 적이 있거든. 음. 근데 이게 그거래, 그반 마리잖아. 음. 그러면 한 마리를 온 거를 음. 점주분이 음. 손으로 분배를 해서 튀기나 봐. 음. 그러다 보니까 닭가슴살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음, 그렇네 근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고 그치? 닭다리살이 먹고 싶으면은 지코바 같은 거 시켜서 먹어야 될것 같아 굽네 가야 돼 음. 굽네 고추바사삭 얼마나 맛있어 맞아 그런 거 먹어야 될것 같아 그 닭다리살로만 순살을 만드는 게 굽네랑 프라닭, 음. 지코바 음. 이렇게 있고 나머지도 몇 군데 더 있을걸? 음.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시켜보자 사실 순살은 <웃음> <웃음> 이유를 한 번도 안 시켜먹었어 아, 응. <웃음> 1년, 1년 됐나? 2년, 2년 전이다 여보 2년 전이야. 벌써 2년 전이야 반마리가 없어진 것 같은데? 응 없어졌어 내가 저번에 분명히 자메이카 반마리도 있네? 막 이러면서 이거를 이돈 주고 먹는다고? 그랬잖아요 아, 응. 근데 반마리가 싹 없어졌어 아, 이런 말. 이슈가 많이 자꾸 생겨서 그런가?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응. 35분 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단을 만들죠 지단하면 은 떠오르는 것은 축구선수 야 이러면 이제 바로 우리 연배가 나오는 겁니다 왜? 지단이 요즘 안, 축구 안 해요? 축구 안 할걸? <웃음> 지단님 요즘 뭐하고 계시려나? 지단님이라고 하니까 맞지 않은 사람 같아 <웃음> 반말하면 모르는 사람인거 그 아, 그러니까 그런정도 되거든요 어우마이크로 컨트롤 아니 요즘은 나노라고요 왜 마이크로 세대인지 알아요? 왜? 마이크로 먹고 산다 어. 마이크로 세대 진짜 재미없다 그지 근데 왜 우리 웃는거야? <웃음> 아니야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게 유머코드에 맞아 그쵸? 무시하는거 같은데 <웃음> 무시라니 우리 구독자님들 아, 무시하는거 유유성정 우리 구독자님들은 약간 좀 천사 같으면서 응. 유치하고 싫었지만 웃어주실 수 있는 웃어 주시는 거야? 와우! 하나 더? 응! 어때요? 응, 좋아요. 여기 보면 청경채가 보이길래 응. 청경채랑 소고기를 사왔어요. 음. 약간 라면 땅 냄새 나네. 와잘 먹겠습니다 <웃음> 어 맛있게 먹어요 어, 맛있게 먹어요 신라면 먹어볼까 한우 채끝 청경채와 볶아서 계란치 단황울 순살 함께 먹으면 더 끝내주지 인사분들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황금올리브 양념이 되게 호불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괜찮은데? 먹어볼게요. 진짜 맛있겠다! 고기 너무 맛있다! <웃음> 오, 볶음면 자체는 지금 데코를 열심히 해가지고 살짝 뿌렸는데, 맛만 평가해보자면. 진짜 신라면 스프에 면을 비벼먹는 느낌인데, 면이 좀 얇아서 조금 더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. 야, 가성비는 지단이네. 아니,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? 소고기 당연히 맛있는데 치단이야, 치단 황홀이랑은 황홀이어서 맛있는거지 완전 베스트 궁합은 아닌것같아 이런 고추받아서 이런 거랑 먹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양념이랑은 은근히 괜찮은데요? 짠! 행복! 행복이다, 이건! 아, 여러분들 맛있어 보이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! 마무리로 닭가슴살은 안 좋은 것 같다 와. 오늘 신라면 볶음면 진짜 맛있게 잘 먹었고 또 겸사겸사 치킨까지 먹어서 너무 행복한데 자 이제 운동을 해봐야 되겠죠? 한2100 정도로 먹었더라고요 비도 오고 해서 집에서 로잉 머신으로 좀 운동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! 고! 아300 정도 소모했으니까 이제 1800 남았네요 로잉머신은 전신운동이라 되게 좋은데 정말 힘들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주거라고 해야 되거든요 초심자분들이 재미를 붙이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일단 기분전환을 하면서 나가면 30-40분은 가거든요 오는데 또 시간 30-40분에서 1시간 반은 하니까 자전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기어 한단 내리고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116 k 로 칼로리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고 또 신나게 운동해서 깨운하게 들어갑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.